태식아, 이거 뭐예요? 헉, 엄마가 태식이 장난감을 또 잔뜩 어 <웃음> 태식아, 이거 봐. 우리 태식이 장난감이네. 앵무새 장난감 뭐가 있는지 우리 사람들한테 보여주자. 이거는 수세미를 말려, 말린 거예요. 수세미 말린 거. 게다가 당근처럼 이렇게 색을 입혔어. 수세미 말린 거. 어? 우와... 태식아 이거 봐 태식아 이거 뭐야? 이게 뭐니? 이게 뭐야? 심심해해서 이렇게 물어뜯는 장난감을 사주려고 우리 태식이 머리 좋아지라고 <웃음> 태식이 머리 좋아지라고 엄마 이렇게 어? 싫어? <웃음> 돌려봐, 태식아. 막, 이거 나사 장난감 샀어. 이렇게 돌리는 거. 이렇게 돌리는 거야. 아, 싫어? 자, 또뭐 있나? 세 장에 매달은 거 뜯고. 앵무새들이 세 장에 있으면 너무 심심해 해서 세 장에 있을 때 뜨더라도 장난감을 잔뜩 깔 거예요. 이거 한번 열어볼까? 이게 이렇게 생긴 거. 우리 태식이는 이거 한시간이면은 한 금방 끝낼 것 같은데 이거 태식이가 뽁뽁이 뜯는 거 되게 좋아해요 어 목에 뭐가 걸린 것처럼 자꾸 기침을 하길래 그 다음부터는 뽁뽁이는 제가 보는 앞에서 어쩌다 한번씩만 이렇게 장난감으로 쓸수 있게 준다 오, 엄마 그냥 손인데. 안만졌는데 이리 오세요. 궁금하다. 저게 무슨 뜻인가? 테시가 이리 와봐. 테시가 이리 와봐. 공주? 이리 와봐. 음... 있는 거 좋아하잖아. 뜯어보세요. 응. 가져왔어. 얼굴 귀여워. <웃음> <웃음> 뭐야? <웃음> 내가 너무 크게 웃었어 <웃음> 가지 오세요 왜왜 왜 그렇게 쳐다봐 나를? <웃음> 왜승질래내 또? 갑자기? <웃음> 너 진짜 <웃음> 갖고 와왜승질래내